시에사 이라는 가오 사랑 이드커 블루 라 이라는 오올리 셔서 하나 만큼 뭐가 됩니까？좋 은 순서 는뭘까요예백이나해 요리 업계 정상 시에 넘어왔 으니까 오늘 여두가지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한 클라스당 5만 원이라는 가격에 되게 많은 와인과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들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. 좋은 수업입니다.